반갑습니다. 초롱공인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요. 법 국회 통과된 내용 중에 재개발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는 입주까지 하신 분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변화가 하나가 있어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여기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뉴스 기사예요. 이거 잠깐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이 사업 끝난 재건축 조합 해산못미뤄 부담금 대납 건설사 입찰제한 이런 제목으로 올라와 있는데 내용을 잠시 내려서 한번 살펴보면요 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조합이 사업을 마치고 나서 입주 다 했죠 중공 떨어지고 이제 이전 제이 곳이 나면 등기까지 다 넘어가고 끝난 상황이잖아요 사업 종료 이후에 1년 이내에 해산하도록 하는 법안 이거 정말 필요한 법안이었거든요 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건설사 회사가 조합원의 이사비나 재건축 부담금을 대신 내주거나 거위 과장 광고를 그런 그 정보 제공하는 것도 금지가 돼 있는데 이건 뭐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한 부수적인 그거라 하더라도 진짜 큰게 조합원한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게 아까처럼 사업 종료 후 1년 안에 해산하도록 하는 이 법이 정말 큰 거거든요.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3일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정법이 있다는 거죠.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인데요.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일부 수정이 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중공 이후에 소유권 이전 고시까지 중공이 보통 사용 승인일 딱 떨어지는 게 중공이잖아요 그때부터 이전 고시까지 뭐 입주하고 그 등기 접수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전 고시가 나는 그 기간까지 1년 안에 재개발 재건축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반드시 소집하도록 이번 요 도정법 개정에 규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동안 이게 없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 밑에 또 나옵니다. 그동안 기존 법안에서는 조합해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준공 이후에도 입주 다 했어요. 그런데도 조합을 해산을 안 하고 계속 심지어 7년째, 뭐 9년째, 10년째 아직 조합이 그대로 있는 그런 입주 완공된 아파트들이 꽤 있습니다. 어,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경우가 상당했다. 조합해산이 지연되면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청산금 있죠? 그 청산금을 조합원한테 돌려주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다 닦아 쓰고 영원을 만들어가지고 조합회산을 하려고 하는 곳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거를 법에 만들어져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케이스가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만들어져야 될 법이죠. 왜 이게 이제 만들어졌는가 모르겠습니다. 일부 조합에서는 임원들이 의도적으로 해산을 연기하고 임원급여 퇴직금, 성과금 이걸 조합자금으로 다 사용해가 영원을 만든 거죠. 영원.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가져올거나 먹을거리가 없을 때 그때 조합을 해산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데 이걸 뭘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세계의 경일기로 계속 이렇게 급여 떨고 퇴직금, 성과금 다 가져가고 심지어 남는 걸로 연수한다고 해외 연수까지 다 가고 오소감 이게 법으로 정말로 정해지겠어요어 천준호 의원이그개정한 원안에는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 절차를 밟지 않으면 원래 그 개정원안에는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어요. 직력을 살리는 거였죠. 그런데 그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건 제외를 했답니다. 다만 이 경우 지자체장이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조항이 행정적으로 이제 강화가 된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장이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게 그 조항이 신설 어, 국회 관계자는 단순히 조합 해산 총회를 열지 않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징격형까지 보내는 건 너무 과해서 어, 대신 직권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어요 이것도 강력하죠 조합을 아예 취소해버리면 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런 죠그 행정력을 음... 강화를 해놨네요 개정안에는 어, 또한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이사비 제공, 재건축 부담금 대납, 어, 이런, 그런, 금전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그거를 또 못하게 하는 그런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조합은 입장에서는 뭐, 이사비 제공 좀 해주는 게 좋은데, 또, 갑질하는 조합은, 조합도 있죠. 그래, 그런 걸또언제 못하게 해놨습니다. 워낙 뭐, 1조 넘는 공사, 뭐, 몇천억 공사, 이러다 보니, 시공사가 너무 과열 경쟁이 되고, 또, 과열 경쟁이 되다 보니, 너무 부당하게 자금력 큰 그런 시공사들이, 이사비 몇억 줄게, 뭐, 이런 재건축 부담금 대신 다 내줄게, 이러면서 이제, 시공권을 따내고 하니까, 그런 걸 막은 겁니다. 이것도 막긴 막아야 되죠. 그런데 조합원으로서는 주어지는 혜택들이 또 없어지니까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 조합원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요. 이런 아까 이사비 제공이나 재건축 부담금 대납 이런 걸또 어기고 계속 그할 때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주어지도록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허위 과장 그 정보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발생하는 경우 뭐 전철이 안 생기는데 막 생긴다, 내지는 뭐 이런 거 있죠. 뭐 그다음에 안에 그 다음에 안에 그뭐 커뮤니티를 뭐 어떤 어떤 어떤 그걸로 해준다 했는데 안 했다든지 뭐 이래서 주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건설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야 됩니다. 그러니까 딱 하는 것만 광고하고, 그렇게 딱 지어라는 거죠. 바꿔서 하지 말고. 원래 시공사가 제일 처음에 그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제안을 할 때는 집이 만한 크기로 근사하게 지어집니다. 이러다가 점점점점 나중에 뭐 관리처분 나하면또 이렇게 좀 줄었다가 입주할 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없어지고 날라간 것도 많고 중간에 변경인가를 받으면서 이런 걸 기대하고 그걸 샀는데 나중에 요렇게 돼 있는 캐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못하고 요렇게 하기로 했으면 실제로 요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뭐 이것도 뭐 허위과장 광고 못하게 바꾸는 게 맞죠. 그죠? 뭐 잘못하면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지야 되고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을 제안한 경우 시공사 선정 취소 굉장히 강력하죠. 이거는 공사비 20% 이내에 과징금 공사비가 보통 뭐 1조 5천억 이러면 이거에 20% 왔으면 몇천억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뭐 2년간 정비사업 입찰 제한 뭐 이런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하기로 한 대로만 하고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은 그런 건 제한하지 말고 제대로 짓고 fm대로 하고 그리고 다 지어지면 조합은 즉시로 그냥 해산을 하고 5년 10년 가져가면서 월급 줄줄 다 빼가지고 조합분들한테 돌아가야 될 그런 부담금을 비용으로 처리 다 해가 영원 만들어가 조합해산 이렇게 못하라 이 말입니다 법으로 잘 만들어놨네요 그렇죠 이 법은 언제 그게 되느냐 도시, 도정법 개정안은 정부에서 공포를 하겠죠. 지금 법이 이제 통과됐더라고요. 곧 공포하겠죠.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이니까 본회의 통과 후 국무회의 의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한달 이내. 요거 감안하면 올 연말에, 지금 6월이잖아요. 너어도연말점은이 뭐 법이 시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그런 그 법들은 개성되는 게 맞습니다 뭐 도정법에 이렇게 큰빈 구멍이 있었던 거를 잘 찾아서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준공 나고 나서 1년 안에 늘어진 조합들 다청산되고그 비용은 제대로 비례율의 이름으로 조합원들에게 돌아오는 그런 날이 6개월 뒤되면 시행되겠군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행복한 토요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